어이 네, 안녕하십니까 보자마자 지금... 카메라를 보고 잘 지냈어요? 못생겼다 왜왜? 너무 힘들었다 왜뭐때문에 편집 안 되죠 <웃음> 편집한다고? 근데 카메라 계속 <웃음> 편집한다고. 그러니까, 아니 나도 찍기랑 찍는데 <웃음> 어. 네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네. 좀어 화색해? 어좀 화색하다 알겠어 아, 그럼 집 구경 좀 시켜줘요 자, 뭐 근데 뭐 볼게 없고요 조명 있고 카메라 장비 있고 <웃음> 소파 있고 소파 있고 요리하는 사람의 아, 냉장고는 네.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자 아 근데 이거 제가 정리를 좀안 했거든요 어제도 촬영을 해가지고 아이, 알겠어 알겠어 그게 어. 다 성격이 나오는 거지 냉동실부터 공격해 이야 아, 진짜 <웃음> 더럽다 뭐냐 이게 아니, 더러운 게 아니지 우삼겹 이거는 돼지삼겹 이거 뭐 고춧가루 치즈 버터 김, 얼음, 육수 네, 냉장고 보자 아! 야 진짜 가득 찼다 가득 찼어 이건 이제 태국 소스야 냉냥꿍 할때 넣는 거 이건 이제 중국 백주 아니 컨디션왜 이렇게 많아? 이거는 뭐야 이거는? 그, 내 아는 동생이 여자? 남자지 나 여자가 이니고아 컨디션은 형 혼자 마시는 거? 아, 여자는 컨디션 안 마시고 아니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 무슨 요리 해줄 거예요? 오늘? 내가 지금 굉장히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네가 왔잖아 음. 너를 좀 혼쭐을 내줄라 어떻게 혼쭐 내줄라고? 제대로 된 마나마스로 너를 혼쭐을 좀 오, 되게 특이하다 내가 직접 만든 거 너무 가루 낼 필요 없고 아니, 대충 이 정도? 그냥 탕수육 건져내는 것 같다 녹아서 이렇게 볶아졌잖아 그러면 딱한 3초 지나니까 전기가 빠 요즘에 마카오 돌아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? 그게 되게 애매해 니도 그렇지 않나?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 있을 때 너무 싫었어 음. 일단은 싫었던 게 막하고 싫었다기보다는 회사가 싫었지 그렇지? 음. 어차피 뭐아 뭐, 상관없잖아 끝난 거니까 뭐 <웃음> 사장님 사장님 네. 보세요 저차피삐 뭐 처리할 거잖아 회사가 싫었지 그랬는데 음.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그 회사에 대한 아까감 정도 저 회사도 없었잖아 살짝 그리운 거 있지? 근데 막상 또 가면은 그때 감정이 또 생기겠지 근뭐 가고 싶기도 하고 약간 애증의 관계? 어 약간 그런 느낌 음. 근데 진짜 마카오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 맞아, 거의 다반 어, 거의 다 진짜 반반인 것 같아 솔직히 마카오가 손님들이야 이제 여행으로 가니까 항상 즐겁고 재밌는데 우리는 거기 진짜 제주도에 60분의 1만한 그조그만한 코딱지 만한 곳에 살면서 크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 없지 물론 나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제 즐길 거를 최대한 찾고 해서 좀 버틸만 했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일집 일집 일집 그만 했으니까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나도 물론 힘들었는데 그냥 갇혀 있고 근데 난 요즘에 홍콩이 그렇게 고 싶다 홍콩도 괜찮지 그래서 내 채널보면 자 홍콩 요리 올리는데 음 그러네 아또 기승전 홍보하려고? 어? 그냥 나는 내 인생이 요리고 내가 고 요리다 개소리다 진짜 개소리다 이거는 <웃음>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마카오 다시 돌아갈 거예요? 촬영으로 갈 생각은 있어 같이 구워? 가요? 아, 응. 우리 비즈니스 관계잖아 그건 옳지 탈자비 우리 <웃음> 촬영할 때만 만나잖아 어. 오늘도 내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형이 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었으면 <웃음> 뭐꺼지라 그랬잖아 내가 꺼지라고 한줄 하진 않았지 근데 그게 들리더라고 <웃음> 아, 내 마음의 소리가어 마음의 그래? 소리가 <웃음> 그래도 그건 하나 잡을 수 있다 뭐? 같이 만약에 마카오 촬영을 가잖아 음. 마카오의 맛집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거 말고 음. 진짜 존만이 응욕 음. 아니다 진짜 <웃음> 존만이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현지인들이 가는 진짜 숨은 마카오의 음식 문화와 식당들 그런 건 내가 알려줄 수 있지 니 거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야 유명한 그렇지 거. 유명한 데만 갔지네 아, 우리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 다 인상 깊고 다 기억나긴 하는데 짜장면 짜장면 저에서 많이 나왔지 짜장면 음. 때문에 좀 약간 마이너미좀마이너면좀 어, 살았지 유튜브 시작해보니까 좀내 마음 알겠죠? 어 내가 왜 옛날에 영상 찍으면서 맨날 아형 이거 좀 하지 마요 저거 좀 하지 마요 하면서 막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나 편집하는데 진짜 빡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이런 말을 했던 이유를 알겠죠? 음. 그리고 하지 마세요 <웃음> 아, 요즘 유튜브 시작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, 그래? 음. 그럼 말씀드려야겠네 하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막 그런 거 있잖아 일 때려치고 유튜브 하는 거는 나는 적극 반대고 이 사람처럼 아니 나 일을 하면서 하는데? 하긴 그냥 주가 되느냐 부가 되느냐 음. 제가 약간 분석한 거 알려드릴까요? 아 그거 하지 마. 그래? 유튜브는 굉장히 권위적입니다. 합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잖아요. 아, 체계적이긴 한데 합리적이지 않아요.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주 악덕의 나쁜 놈입니다. 이런 알고리즘 영향받나? 꺼야 되겠다. 그럼 그럼 그럼. 무슨 소리야 이거? 꺼야 되니까. <웃음> 유튜브 보고 있나?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라. <웃음>